오늘 영상의 주제는 원대륙지역발전증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대륙지역발전증표는 원대륙에서 빛나는 해안을 제외한 주거지역인 고래노래만 바다의 촛대, 태양의 들녘 심연의 입구, 황금의 폐허의 전진기지에서 일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습득할 수 있어요.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채권을 얻는 것과 매우 흡사하며 아이템의 형태도 채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상만 달라요. 우선 발전증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지역의 전진기지에서 게시판을 통하여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아이템은 원대륙에서 사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주머니와 잡동선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필요한 주머니의 종류가 구분되어 나타나는데 황금의 페어에서는 왕자 계열이 필요하며, 태양의 들력과 신년의 입구에서는 여왕 종류이고, 바다의 촛대와 고래노래만에서는 계승자가 있어야 해요. 퀘스트를 수락했으면 바로 옆에 있는 NPC에게 완료할 수 있으며, 창고에 해당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완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냥을 통하여 얻은 주머니를 버리지 말고 창고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 전진기지는 해당 지역에서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동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PVP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대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채권 퀘스트와 마찬가지로 일일 퀘스트의 형태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류와 개수를 가진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른 지역에서 퀘스트가 안 나온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얻은 증표는 전진기지에 있는 npc를 통하여 기부를 할수 있으며 특정 수량의 발전 증표가 모이면 지역의 발전도가 최대 3단계까지 상승하고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해금되며 지역수수료를 통한 수익금을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이상의 집을 지어야 해요. 원대륙에 집이 없으면 무쓸모한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표는 기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완료해주는 것을 추천해요. 증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해안에 있는 향연의 뜰이라는 던전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주간 퀘스트를 받는 NPC 뒤쪽에 파견상인 쭈루루라는 NPC가 있으며 해당 NPC를 통하여 발전증표를 특정 티어의 고대장비 혹은 강화재로 교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대장비로 교환하기보단 강화재로 교환하여 사용하며 강화재의 종류는 원대륙의 돌, 영롱한 강화재, 정원의 강화재이고 특이하게 매일 랜덤하게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정원의 강화제가 나오는 날에는 일일 퀘스트의 형태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만 진행할 수 있으며 17개의 발전 증표를 소모하여 20개의 정원의 강화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비가 고귀한 등급이 아니라면 영롱한 혹은 찬란한 등급의 강화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정원의강화제가 많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장비로 교환하여 통째로 넣어서 경험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는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